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나는 상대방한테 잘해준다고 한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하고 헤어지자는 건지 서운해서 저러는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상대뿐만 아니라 나도 가끔은 딱히 내 상대가 싫은 건 아닌데 어떤 설레임이 없을 때가 있고요. 그냥 친구 이상의 느낌은 아닌 것 같은 이별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연애가 재밌는 건 아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고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솔직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한 거고 그렇게 내 고민을 털어놓은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상대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나한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사랑이 식은 걸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걸까? 나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닐까? 혹시 잡아 달라는 걸까? 이런 생각까지는 대부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애정표현을 좀더 많이 해서 그 마음을 좀 잡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뭔가 나는 시도를 하고 이 정도면 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대방은 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나는 지치게 될 거고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게 잦아지면서 둘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결국에는 이별하는 단계까지 이르르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쩌면 맥을 전혀 잘못 짚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나는 내 상대가 나를 연인으로 그렇게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라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내 상대도 요 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상대의 마음 속에서 뭔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걸 거거든요. 나는 지금 상대에게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정작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처음 좋아하기 시작할 때는 어떤 설렘이라는 게 작용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사귄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잘해주려고 하죠. 배려도 해주고 자상하게 대해주고 많이 챙겨주는 것들이 좋았던 건 사실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근거림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거든요. 편안함에서 받는 감정들이 커지면서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감정이 둘 사이에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근데 그때는 두 사람이 너무 좋을 시기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만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 상대방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연애를 시작할 무렵엔 두근거리는 중에 배려를 받았고요 상대가 자신에게 마음을 뺏겨 하는 것 같은 짜릿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재미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 게 재미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사귀기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상대가 그런 짜릿함이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재미 혹은 두근거림 때문에 나를 사귀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배려해주고 잘해주고 챙겨주니까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썸탈 때 남자가 여자에게 아주 상냥하게 전화통화를 했는데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남자는 내가 상냥하게 대해서 여자가 나를 좋아한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자는 썸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설렘 때문에 좋아한 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번엔 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목이 정말 마르면 물에 대한 기대치는 엄청나게 높아지죠 물을 마시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업될 거고요 그때는요 물밖에 생각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게 되면 세상에 이것보다 맛있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물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물 마시는 모습을 내 상대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 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물을 충분히 마신 나는 이제 물에 대한 소망이 처음처럼 간절하지는 않아요 이제 조금 다른 걸 원하게 되죠 근데 내 상대는요 내가 물을 좋아하는 걸로 인식해서 계속 나한테 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대의 마음을 사실은 나도 알고 있어요 좀 전에 내가 목말라고 하 있을 때 내가 물 마시는 모습을 봤구나 그래서 나한테 물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싫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 주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럴 수 없으니까 이런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 알아 줄 거라고 혹은 뭔가 변화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까지 많이 파악을 못해 보신 분들이 이별하고 나서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데이트를 할 때는 되게 좋아했다고 나하고 있는 게 되게 행복해 보였다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후회를 하시는데요 그 데이트할 때 상대가 좋아했던 그 느낌은요 상대가 되게 기쁜 목마름은 아니었는데 살짝 물을 마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일 때 우연치 않게 내가 물을 건네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그 데이트에서 나는 약간의 물을 줬고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그 물을 마시고 더 이상은 그 데이트를 원하지 않는 걸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좀 다른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상대에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데이트를 통해서 역시 내 상대방은 여전히 물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판단 미스를 하고요 다시 물을 하나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물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상대가 원하는 게 정말 물일까요? 물이 필요할 때가 있고 다른 게 필요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물만 계속 주면 그건 물고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물만 계속 주면서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걸 주려고 하는데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나한테 뭔가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를 해라 이런 마음으로 혼자 서운해지기 시작하죠. 내 상대가 왜 갑자기 나한테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지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지 친구로 지내자고 말하는 걸 한번 미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상대방의 마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서 내가 주기로 작정한 그것만 계속 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상대방이 계속 행복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상대방이 물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이 간절할 때 주세요 물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원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신다면 여러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와 이별을 논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눈치 없는 내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해본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데이트도 반복되면 결국 일상이 돼요 특별한 스토리가 없이 계속 만나기만 하면 결국 루즈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노력 없이는 누군가의 마음에 자리매김 할순 없죠 그런데 노력하는 것만으로는요 상대방에게 동정심은 받을 수 있어요 내 네, 상대방이 물을 마시면서 시원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면 가끔은 짠 음식도 좀 먹여 보세요 짠게 질리면 달달한 것도 줘보시고요 멋진 사람과 좋은 사람 중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참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멋진 사람이 되는 데에는 잘 신경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상대가 설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 상대가 서로의 포지션을 애매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면 이별부터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 걸까?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를 먼저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